갑자기 ISTJ의 말투, 행동 등을 고치라고 지적하는 것은 별투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. 하지만 ISTJ가 꼭 참고 수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 바로 호감 상대가 제안했을 때입니다. 아무리 ISTJ의 자기 주관이 뚜렷해도 짝사랑 상대이거나 썸 관계일 때 꼬리를 내립니다. 그러나 이걸 약점이라 여기고 밀당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. 설령 호감 상대가 말하는 것이어도 약간의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호감 상대가 ISTJ의 강박관념을 고치라고 제안했을 때 평소에는 ISTJ가 정색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할 것입니다. 하지만 호감 상대가 ISTJ의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케어해주면 ISTJ도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잠깐 쉬어갈 시간을 갖게 됩니다. Honul Doshi Chun Hajusi Yasagem s h e n a d a a k Je y o n g San y ISTJ YUI Honin Shingo h a i s t j World Membership g e h a Vlog ASMR d t Benefit y l n e l l s u Subnada, c h u k